여정현의 정책연구 3만건, 살리자 대한민국 사직공원 집회 살리자 대한민국 집회는 2019년 8월 30일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진행되었고 이어 효자동 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정미경 최고대표위원회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대표가 부모님들의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도구원 사퇴하라고 하는 부호의 재창도 이어졌습니다. 구호 재창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생 <목소리도> 이 중국 후보사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초반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저쪽 세각에 힘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초 반경이 시작했습니다. 유식이 이야기하고 대대장 이야기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팅창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총선부터 여러분, 들이 지켜주십시오. 총선 승분 정권 교체만이 다 됩니다. 여러분, 도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까? 야경원 원대대표의 연설에 이어 붉은 셔츠를 입고 등장한 황교안 대표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봐줘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앞으로 3년 거지하면 이바로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황교안 네, 대표의 연설을 들은 후 후자동 사무소까지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리자 대한민국 집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분석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